촛불행동의 상영대표 김민웅입니다. 이렇게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아닌가 합니다. 기만이 일상이고 습성인 권력인가 하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계속 거짓말로 덮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함의 출발에는 한 조작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족가 조작으로 이득을 취해 불을 쌓아온 상은 우리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서 있습니다. 단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그 이름은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사건 조작 사건으로 변조되고 있습니다. 법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를 짓밟는 일을 선도하거나 막지 않는 정부는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선신치 않는 정부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존재의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치의 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법치, 국민의 주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의 권력일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판결은 해낼 것입니다. 바위가 통과는 국민이 가진 위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